What? <laughs> 어. 어, 우산만 빼 볼. 랑 틀리다는 거야? 음. 음. 장국은 빨갛지 아오 되게 칼칼하다 칼칼해? 어, 내가 그게 뭘 뭔가 속 풀리는 음. 맛이야 음. 내거 되게 담백해 음. 음. 오 진짜네 내가 생각한 해장국이나아 이거 맛있는데? 음. 이가여부지않 <웃음> <혹시> CF 찍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와여목구레 찍으니까 <찍가> 하늘도 미쳤어 <웃음> <웃음> 뭐야 저 안에 아! 와 시원해 색깔 미쳤다 어떡해 <웃음> 우와. 뭐 어떡해? 우와. <웃음> 우와. 야. 우와. 어, 색깔이 미쳤다. <웃음> 소리가. 맞냐? <웃음> <웃음> 여보가 보여, 보여야 되는데 어. 여보 너머에 밖에 경치만 보고있어 <웃음> <웃음> 그렇치막이 음. 음. 음. 음. 음. 같은 거. 괜찮으 음. 이게, <웃음> 음. 이게 물가 같... 같은가?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음. 드디어 다리가 있어 제주도 에코랜드 와서 관람 열차 하고 있어요. <웃음> 우와! 여보 저쪽 봐봐 음. 우와 마을이 음. 우와. 오. 오 여보 이쁘다 <웃음> 새소리 봐 이따 방 가서 봐봐, 진짜 잘 나와요. 여기 미쳤어, 와우, 와우, 와아 와우, 와우, <웃음> <우와>. 와. 와. <웃음> 아 너무 웃기다.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 게 대박이다. 반짝반짝 와우. 와 진짜 대박이다 와우 와, 엄청나다 그만 와, 언니! 언니 찍어 이제 완전 다르네 와..뭐야..이거 우리 아빠 챔 응. 음. 2층? 2층은 카페고 1층은 직장이라고 하죠. 아, 그렇네. I don't know. 재미있 n e u t 저기 저기. 와. 응? 우와. 와. 와. 와. 와. 와. 이거 대박이야. 어 좋다. 어. 이 프레임이 어. 되게 어. 센스 있다. 어, 와. 어, 침대가 두 개야? you <laughs>